그렇다면 그들은 당신을 이질감 없이 동질감을 느끼며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써니텐 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인간의 3대 욕구를 식욕, 수면욕, 성욕이라고 하죠. 먼 과거 구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사냥을 위해 인간은 집단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식욕과 수면욕 그리고 성욕까지 충족되자 그 집단 내에서는 폼을 잡고 싶고 대장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허세욕 혹은 권력욕인데요. 조금 특히 거북할 사람도 있겠지만 허세 혹은 과시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부분에 트라우마나 약점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회적으로 잘못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과거 가난을 겪으며 주변인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받았던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 자격지심과 열등감으로 인해 그 부분을 감추고자 더더욱 허세를 부리게 되는 것이고 사회성이 부족하여 주변에 인맥이 없는 사람일수록 내 지인 중에 유명인 누구가 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경향이 많죠. 그러나 사실 특정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허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손흥민이 자기 입으로 저 축구 잘해요 라고 언급한 적 없고 김연아 또한 스스로가 나 스케이트 정말 잘타 라고 말하는 경우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한국에서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베트남이나 동남아 국가에 여행 혹은 이민으로 오게 되면 자기가 무시당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로 자신이 당했던 것에 대한 본전 생각이 나서 더욱 베트남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비단 베트남 사람에게만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닌 그 허세가 습관이 되어 한국인들을 만나 왕년에 금송화지를 끌었던 썰이나 현재 베트남에서 제대로 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면서도 그 허세가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밥자리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면 계산할 때 은근슬쩍 뒤로 빠지면서 계산이 끝나면 아 다음에 내가 좋은 술집에서 한잔 살게 라는 말만 반복하고 실천으로 못 옮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체로 남성으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져 한국에서는 연애를 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의 경우 성형을 하여 외적인 매력을 어필하기는 힘드니까 베트남 여자를 만나 허세를 부려 그들을 꼬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시골 지역에서 도시로 나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클럽, 마사지, 가라오케 등에 일하게 되는 여자들의 경우 처음부터 남자를 벗겨 먹을 생각을 하는 경우보다 같이 일하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 마인드가 전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율락업에 종사한다고 외국 남자와 썸을 타게 되어 진심으로 마음이 가더라도 주변인들로 인해 생각이 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야, 한국 남자들은 정이 약하니까 가족을 들먹이면 돈을 줄 거야. 굳이 오래 만나봤자 나중에 결혼도 못하고 차이게 되어 있어. 내 주변 친구들도 다 외국 남자들한테 이용만 당하다가 차였는데 그러니까 만나는 동안 돈이라도 뜯어내는 게 이익이지. 선물을 사달라고 해. 꽃이나 뭐 마음이 담긴 선물 말고 베트남 사람은 핸드폰이나 금으로 된 악세사리 아니면 뭐 오토바이 사주면 좋아한다고 말해 그리고 너무 비싼 선물 요구한다고 뭐라고 하면 그게 베트남의 전통이라고 하면 그런가보다 하면서 사줄 거야 이미 많은 한국의 남성들은 허세를 통해 베트남 여성을 꼬셔보기 위해 만수르 코스프레를 한 결과 한국의 꽃뱀 전략과 조금 다르게 장기플랜이 아닌 단타치기로 뽑아 먹자 라는 전략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는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빗자루로 쓸어 담는다 하고 한국에는 고층 빌딩이 있어서 일 안하고 먹고 사는 데다가 핸드폰이나 오토바이는 자기한테 그냥 껌값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표현을 하니 처음에는 정상적인 마인드의 여자라 정이 들것 같다가도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냥 껌 하나 얻어먹는데 이분도 크게 부담이 없겠지? 라는 생각으로 하나를 얻으면 두 개를 사달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재력이 높다면 주변인들이 본인을 존경할 것이라 착각을 합니다 흑수저로 태어나 자수성가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오른 인물들이 대부분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기에 과정은 전부 패스하고 결과적인 부자 코스프레만 따라하며 자수성가형 성공인물과 같은 존경을 받길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주변인들이 볼 것이라 착각을 하죠 그러나 이성이든 동성이든 절대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매일매일 비싼 음식과 고급 술을 사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그 사람에게 존경심이 들까요? 아니면 볼 때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쥐어주며 밥값이나 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때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존경심이 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그 돈을 얻기 위해 겉으로 가식적인 행위만 늘어날 뿐이죠. 굳이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방법은 한 가지인데 그 방법은 누군가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뿐이죠. 저는 과거 중국에서 생활을 할때 농구를 하며 친해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썩 좋은 친구들의 아니었기에 농구가 끝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길거리에 파는 저렴한 덮밥집에 가게 되었죠. 당시 저의 형편도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 친구들보다 조금 나은 상황이어서 길거리 말고 식당으로 가서 밥한끼 정도는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지만 저는 그냥 그들과 같이 길거리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더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에도 껌땀이라고 불리는 길거리 음식이 많이 있는데요. 1인분에 2만 동전후로 파는 음식인데 나름 고기 반찬에 야채하고 국이 나오고 나름 맛도 괜찮은 음식이죠 그들이 식사를 하자고 할때야 내가 사줄 테니까 다른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라고 하기 보다는 그들과 함께 껌땀을 먹거나 혹은 그들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그렇게 친해져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당신을 이질감 없이 동질감을 느끼며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당신에게는 부담되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당신 기준 소액을 지원해달라거나 빌려달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